어? 괜찮다 파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. 남아여기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 조심하라고. 충전에 필요해. 눈 조심해. 어 아니, 스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 CG, 어? CG, CG, CG, c 어? c 어야 여기 네 물관자가 처치됐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물반자가 처치됐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다지 <목소리가> 않았어. <목소리가> 비겠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g 다다스파이 지점에 습니다 군이, 한 명, 남았 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사이초남았습다 미저차저개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한명 남았습니다. 공격팀 승리. 어파